제가 초대했어. 아 맞아요. 엄마나 초대했는데. 오늘 요리 할 거예요. 맞습니다. 요리 대결이네요. 대결? 아 맞아요. 음. 우리 요리 대결할 거예요. 근데 이번은 이렇게 할 거예요. 이냥 응. 고스어야 기라... 되고 그게 응. 또 이거 룰렛으로 재료를 우리 뽑아서 응. 서로 만들고 응. 누가 또 요리 잘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은 재료 그냥 아무거나 써 주세요. 바나나, 부다 소스, 민초콜릿, 민초, 치즈, 오케이 스팸, 버섯, 토마토, 와사비, 라면, 새우 간. 생강. 아니야 생강 아니요 새우 간. 해우가 가자. <웃음> 아니 뭔가 이사한 거 많아서 종사한거 <웃음> 있어야 돼. 우유, 닭가슴살, sweet potato, 고구마, 카레, 어 나도 쓸래응 <웃음> 나도. 여기 엄청 많았어 오케이 먼저 레이자 할래? 나. 나, 너 하나, 나 하나, 아, 너 그래. 하나, 맞아, 하나, 맞아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어, 하나 더 할까? 어, 하나. 하나 더 수워. 할래? 너무 쉬웠어 <웃음> <웃음> 스위드 포테 오. 어, 도리안이에요 이게, 내 선물 응, 내 사랑은 선물이에요 이거 이사, 이사해서, 레이더 이사해서 이거 선물이에요 먹고 싶어, 이따 마지막 후식으로 먹을볼게요 나도 없어 아니 나도 없어? 에이? 아, 네. 그럼 다시 한번 응. 해볼게요 나 지금 해볼게요, 나도 없어 아, 바나나 없지. <웃음> 바나나? <웃음> 바나... 바나나 있어. 있어. 바나나 사, 그럼. 카레다. <웃음> 닭가슴살. 고구마. 어, 고구마. 먹 어, 너무 많아 고구마, <웃음> 고구마 너무 많아. <웃음> 고구마 너무 많아. <웃음> 나의 계란. 우와, 뭔가, 응, 불안하네, 진짜. 나1나 13년 경험 있어요. 그러니까, 구조하지 마. 파스타 쪽으로 만들 거야. 갑시다. 어, <웃음> Okay. Uh, 어. 저 라면 카레닭득살 <웃음> 아, 계란. 이거는 네, 뭔가 그런 거 라면 똑같아. 이번 스타일 라면. 있잖아, 이런 고기 위에서. 아, 차슈? 어 차슈 그런 거 느낌이 나왔어. 아, 나 김치도 넣을래. 오, 맛있을 오것 같아. 오, 근데 이미 맛있게 보이는데. 삼분가래 먹겠습니다. 삼분가래 어. <웃음> 네, 계란. 나 지금 치분 남았어. 어, 뭐, 뭐야 이게?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. 응. 아 계란과 카레 같이 써는 거. 처음 봤어. 저도 처음 봤어. 오 냄새 좋지 않아? <웃음> 어, 좋아 냄새 음. 좋았어 라면은 어. 물에 하면은 맛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자 감각으로? 아? 에? <웃음> 아 이렇게 할 거예요? 응. 나와서 아이. 뭐? 어 맛있겠다. 개밥. 개범맛. 사람들 개밥 말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? 안돼요. <웃음> 고양이 밥이요 그럼 이거. 고양이 아, 아, 아, 밥? <웃음> 오 아. 에이 이거 약간 인도 음식 담았어. 여기 응. 인디언 분. 에 끝났어? 끝났어 <웃음> <웃음> 알았어 그럼 이거 이름이 뭐예요? 파스타 인조가는 파스타 아닌 김치 카레 라면. 나 이거 생각했어. 바나나, 고구마, 에그로 캐라 안에 같이 이렇게 구르구르구르 아니면 그냥 그거 캐라 말이 위에서 약간 이렇게 쭉쭉 하는 거. 다섯 개 필요해. 오. 이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, 와사비 안에 넣을게. 하나는 하나, 하나, 하나씩 해요. 오, 뭔가 멋있게 나오네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는, 끝났어. 아, 끝났어? <웃음> 계란 만이만들 거예요. 뭐, 기름은, 여기, 여기에서 먹어. 에? 에소이 아, 이탄 술탄 필요해요. 이렇게 넣고. 에에, 어떤 맛이 날까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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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, 좀 <웃음> <랑>. 요리 같아. <웃음> 이거. 이거. 이거 어도 이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하 이거. 이나나거나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렇게 오먹고싶었지 와사비 매요 <웃음>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, 하나씩 해 줄게요 이렇게 어제 맛있게 생기긴 했어 이거는 이름이는 드래이드래이겐 로우 밖에서 <웃음> 팔아도 돼요 <웃음> 냄새 냄새 <웃음> 냄새 냄새 냄새 냄새 어? 냄새는 바나나 냄새가 없네잘 <웃음>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듣다도 너무 맛있게 보고요 어 김치 카레 라면 김치 김치 카레 라면 음 이거 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음, 맛있어 라면 어때? 그러니까 인도 맛 나왔어 <웃음> 카레니까 이리고주랄거로 <일 접고> <웃음> 먹겠습니다 만나나 계란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와사비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일단 제일 먼저 와사비 맛막 이렇게 나고 으, 이렇게 됐는데 도구에 생각보다 와사비 맛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된 조각들이 잘 어울리게 뭔가 탈이가 되 되셨어 아, 나도 한입 먹어볼게요 이거 고구 음. 고구마 고구마케 <웃음> 여러분도 한입 드세요 이거 아잘 아... 먹겠습니다. 너무 약간 그 뭔가 오무원에 가서 너무이랑 같이 넣는 느낌? 내가 이 넣은 느낌이 나오지? 네, 뭐 매워 매워 매워 응 음. 이거 매워 근데 나쁘지 않아 음. 맛이좋지 진짜 나쁘진 않아요 그냥 음. 신기한 느낌? 음. 이거는 평생 그냥 이뻐만 먹을 수 있는 느낌 아닌가? 약간 평소 이런 것만 없어요 <웃음> 어때? 저 누리안 좋은 먹어봐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네? 이런 상태로 있었어? 이런 거야 드리안? 어? 근데 냄새 가 없는 거 같은데. 어? 어 이렇게 하니까 조금 냄새 나네. 응, 맛있어? 응, 응, 응, 맛있어? 응, 응, 응, 응, 스탄도 맛, 진짜 가스탄도 맛. 카스탄 맛이 맛이 맛있지? 응, 생각보다 맛있네. 에이, 지 맛있는데. 이게. 맛있는데 별로 안 먹고 싶어. 아니 뭐왜깜사기왜깜짝기 왜 깜짝이? 뭔가 뭔가 가끔 이상한 냄새나. <웃음> 이거 봐봐 이거 와 look at this, d e l i c and so good. Oh, like... 음 음. 엄청 맛있는데? 엄청? 봐음 <웃음> 음 엄청 맛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이후 유리와 레이짱은 즐겁게 합방을 마무리했답니다.